간수장의 그 그런 그 행동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게이 신기한 일 아니에요 또 자기 옥문이 열려서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간수장은 돌이킬 건데 저가 죽으면 우리가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옥에서 빠져나오는 게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좌결하려고 하니까 우선 막은 거죠 뒷일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간수장이 바로 어제 저녁에 어떻게 한 존재입니까 간수장이 바울 일행을 두들고 패고 그 감옥에는 이 존재예요 그런데도 원수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미안하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바울이 다친 데를 이렇게 다 고쳐주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존재인데도, 바울은 왼수같이 여기지 않고, 그, 목숨을 보존하라고 한 우리 여기 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참으로 이게 믿음이 없 아니면 이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쳐서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막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냥 평소에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가차없이 탈옥을 했을 것인데 저들은 그런 이적을 체험하면서 들레거나 하지 않고 차소 있게 주님의 인도받기를 바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한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이웬 일인가 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기회다 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들레거나 뭐 난리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런, 이런 일을 왜 일으키셨나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원수의 위치에 있는 자라도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린 겁니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면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원수의 짐승이 무슨 일이 있으면 구해주라고 원수의 짐승이라도 근데 원수가 죽게 된걸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말려야지. 죄에 정상한 백성이라면. <웃음> 자기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태도인 거죠. 소냥원 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그 장본인을 아들로 삼은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영원사지그 주님의 그런, 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그런 일. 진정 주님의 생명을 아는 자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은, 그 바울과 신라인늘 그런 의식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세 사람의 그 시, 실질과 속성을 보인 거죠. 너 어제 저녁에 나 패지, 너 일로 와. 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응? 나한테 싫은 소리 했지. 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인 쓰임을 받기를 바란. 간장이 바울 그. 바울과 신라의 권위에 부복하고 그 구원을 바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간수장의 위치에서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두들고 패가지고 감옥에 놓은 죄수들인데 지금 다 풀린 상태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말린다. 그 권위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 백성으로서의 권위는. 그냥 저거 나, 나한테 해코지했으니까 저거 잘되면 잘 진짜 내가 속상해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아요 원수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원수된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그 신앙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로마서 우리가 뭐,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 12장부터,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뿐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태도도 확실한 거예요. 원, 고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예, <웃음> 벗어줘 에. 속옷도 벗어줘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고 에. 에. <웃음> 그런 태도를 보여 에. 자기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신경이 날카롭게 서있는 사람은 누가 내거 뺏어갈까봐 난리가 나디요 난리 그참 비참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거든요 이그 권위는 그런 데서 권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선생들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주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저게 보통 사람으로 보이면 그렇게 했어요? 거기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울 일행이 무엇을 전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신앙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권위에 탁 부복을 하는 거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는 형편없어요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 뭐 옷을 제대로 입어그 음습한 그 치한데 그 곰팡이 나는데 그런 속에서 뭐씻씻 씻을 수나 있, 있었겠어요? 나중에 보면 시키는 거나 내용을 나오고 먹이고 싶이 시키, 시키는 내용 먹이지도 않고 씻키지도 않고 냄새 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몰골이 휘악한 그런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자기는 얼마나, 저기, 간수장이니까 잘 입고 깔끔하게, 예?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나중 어, 그, 아, 우리가, 그, 저, 어디야, 그, 루, 가우니아 지역에서 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 적에 그 말씀을 준거 하니까, 뭐, 스스라고, 호메라고 하고, 어, 그렇게, 그, 저기 아주 그냥 고앞해서 그 그냥 신처럼 높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간수장의 태도는 지금 이 바울 일행은 신처럼 높인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이 죄, 된 세상에서 사망이 그왕로를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관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걸 말리지 않은 거죠 무릎 꿇고 주요 했는데 이전 같으면 뜯어 말리고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했을 텐데 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뜯어 말리지 않은 걸로 보아서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라 발에 자구가 그, 뭐, 이제, 이거,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예요. 그래, 그렇지 않아서 뭐,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신을, 신처럼 여기진 아, 않고, 신의 사자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구했어요. 구해,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받아들인 거죠. 간수에 약간은 그 모호하고 희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미신적인 태도에서 그의 신성한 안목이 생긴 그의 중심을 헤아리고 이제 그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겁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가 저희 죄에서 음. 구 부원할 자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신 종, 주, 그,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 그리토의 복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 스스로는 구원 못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친히 나자시오고 성육신 하셔갖고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신 그분.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전에 매였던 모든 죽음의 문제 죽음의 이르는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모든 어지럽혀진 그런 세상의 구원관 다 평정하고 이, 이 사실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참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